안녕하세요. 대원 칠기 성우 서반석입니다. 어, 이번에 더빙덕후님 랜선 팬미팅 컨텐츠에 인터뷰이로 참여하게 됐는데요. 어, 재밌고 즐겁고 알찬 시간이 될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습니다. 어, 첫번째 전속 1년차에 유희왕 브레인즈에서 주인공의 서브조력자 아이를 맡으셨는데 아이를 연기할 때 중점으로 둔 것. 음 아무래도 이제 작품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워낙 이제 작품 내에서 진지한 캐릭터가 많은데 어 많이 까불까불거리고 어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잖아요. 아이가.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고 어, 재미있게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음, 최대한 많이 까불까불 거리려고 노력했다는 말이겠죠 <웃음> 어, 뭐 그래도 뭐 중점으로 뒀다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음, 제가 이제 지인들과 친한 사람들과 만났을 때에 저의 텐션을 뭐 그렇게 잡나봐요. 연기할 때좀 많이 편했거든요. <웃음> 굉장히 어아 연기할 때마다 부담 없고 재밌게 연기할 수 있었어서 즐거웠던 기억이 나네요. 작품이 또 워낙 길기도 했고 음, 지금도 아이 생각할 때마다 어, 그때 재밌었지 이런 기억이 많습니다. 두 번째 질문 파워레인저 젠카이저의 신전사 저크스 에드골드는 어떤 인물인가요? 아 일단 세계해적이죠. 음, 그래서 처음에는 이 해적들의 세계에서 넘어온 친구라, 약탈이나 이런 게 자연스럽고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고, 이런 좀 무법자적인 인물이었는데, 음, 이 젠카이저의 세계로 넘어오면서 나름대로 그들 세계로를... 깨고 음, 이 세계 적응을 나름 잘했던 것 같고요. 그래도 음, 그런 걸 보면은 본판은 되게 선한 인물인 것 같아요. 음, 그래서 이, 의적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? 음, 그런 느낌으로 좀잘 적응을 한것 같고 음, 그리고 노래와 춤을 좋아죠. <웃음> 언제 어디서든. 변신할 때도 춤과 노래를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변신을 하는 에, 춤과 노래, 음주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가무를 사랑하는 의적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질문입니다.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에서 많은 역할을 맡았는데 기억나는 역할? 그렇죠. 꽤이 전속 때부터 임했던 작품이라 어 많은 인물들을 했었는데 뭐 그래도 일단 음이 히어로라고 해야 될까요? 어, 빌런 측과 히어로 측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히어로 측은 아무래도 테치 테치 태치 테치 태치 테치가 참 기억에 많이 남고 왜냐하면 이제 어 전형적인 열혈 캐릭터이기 때문에 또 제가 지망생 때 그리고 어릴 때 애니메이션과 만화를 즐겨봤을 때 가장 좋아했던 류의 캐릭터와 가까웠기 때문에 오 내가 성우가 돼서 이런캐릭터를 드디어 맞는구나 해서 테치테치테치테치가태치태치라고 태치 태치 할게요 테치테치가 <웃음> 태치 제일 많이 기억에 남고인상적이어서 강렬 뭐 등장은 많이 하진 않았지만 나올 때마다 강렬한 임팩트를 주니까 저도 그게 좋았고그리고 어 당연히 빌런 측은 트와이스죠 예. 이 성으로서 캐릭터를 맡을 때어 쉽게 만날 수 없는 유형의 캐릭터라고 해야 될까요? 어 다양한 진짜 뭐 엄청 진중한 진중하고 다크한 본 모습도 있고 또 다중 인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느낌의 어 연기 그리고 캐릭터를 한 번에 보여줘야 되는 유형의 캐릭터라서 어, 뭐, 기억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네. 음, 물론 이제 검색할 때마다 아이돌 트와이스에 밀려서 잘 정보가 안 나오는 <웃음> 그런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나이야를 아시는 분이라면 트와이스가 꼭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서 음, 또 나를 뿌듯했어요. 음. 다음 질문하겠습니다. 해피니스 프리큐어에서 조력자 블루를 맡으셨는데 가장 기억나는 에피소드? 제가 전속 1년차 때 맡았던. 아마 제가 맡았던 최초의 미형 캐릭터가 아닐까 싶은데 어, 그래서 참 블루를 하면서도 여러가지 고민도 많았고 어떻게 하면 더잘 살려서 임할 수 있을까 어, 그런 고민과 노력을 나름 하면서 녹음했던 작품이라 꽤 기억이 나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프리큐어 팬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더라고요 조력자고 음, 이 오래된 연인을 잊지 못하면서 나연이한테 찝짝대느냐 <웃음> 나연이를 왜 흔들어 놓냐 <웃음> 이런 것 때문에 욕을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음, 아무래도 가장 기억이 나는 건 왜냐하면 다른 에피소드에선 보통 다 나연아 뭐 어쩌고 저쩌고 얼른 얼른 가봐. 뭐 이런 식으로 뭐 계속 같은 패턴의 <웃음> 조력자스러운 대사만 했어서 어, 아무래도 같이 이제 바닷가에 수련 수련에 놀러 갔을 때 네, 그때 이제 팬들의 플리어 팬분들이 가장 이제 이제 현 블루로 인식하기 시작했던 그때 에피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. 불 켜지 마. 이 에피소드 다음 질문입니다. 많은 오프닝 엔딩 삽입곡을 부르셨는데 가장 애정하는 곡 어... 아무래도 제가 처음 여러분들한테 제 목소리를 노래로 들려드렸던 파워레인저 애니멀 포스 오프닝곡인 것 같아요. 어, 저도 성거 돼서 제가 물론 노래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이렇게 레코딩을 직접 해서 녹음을 내 목소리로 한다는 노래를 내 목소리로 녹음한다는 거 자체를 상상해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고 물론 되게 설레고 즐거웠던 일이지만 떨리기도 많이 떨렸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장르적인 부분으로 저랑 나름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딱 방송이 됐을 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와 좋아해 주셨던 것 같고 서반석이라는 소문가어 노래도 하는구나라고 인식하게 해줬던 노래라서 이 곡을 가장 애정합니다. 이 곡을 이 곡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이제 노래들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은 개별 질문입니다. 어... 성우라는 직업을 선택한 계기 어... 선택이라 어... 글쎄요. 어... 어릴 때부터 저는 워낙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보는 걸 좋아했고 특히 거기서 성우라는 직업에 다른 또래 친구들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너무 궁금했거든요 어이 만화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내가 저번에 봤던 목소리랑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어, 이게 그냥 캐릭터가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얼추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를 되돌아보면 그래서 이제 나름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제 TV에서 방영하는 만화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 아 이게 스템롤 제작진들 이름이 나올 때 캐릭터 옆에 성뭐 이름이 뜨네. 아 이게 캐릭터 목소리를 맡은 사람들의 이름이구나. 그러면서 성우라는 직업이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성우도 많이 좋아했어요. 그때 당시에 뭐 강수진 선배님, 김승준 선배님, 뭐 구자영 선배님, 뭐 최은영 선배님 뭐 k 뭐 j a n g Kujang, 이름을 제가 다 기억할 정도였으니까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 어머니도 이제 제꼭 뭐 이제 생활 정보 프로그램 뭐생 그때는 아니었다. 그때는 이제 뭐 VJ특공대 이런 데서 꼭 1년에 한 번씩 성우 에 대해서 이제 소재를 가지고 방송을 한단 말이죠. 그때 방송이 타면 이제 어머니께서 너 좋아하는 거 나왔다고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 음 성우를 좋아해서 그 덕분에 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지 않았나. 뭐 물론 이제 좋아하는 거랑 내가 직접 하는 거랑은 또 다르긴 합니다만. 어뭐 진로 관련 문제로 학교 때문에 서울에 올라오면서 생각보다 사투리도 빨리 고치고 음 우연찮게도 스터디 이제 김승전 선배님이. 진행하셨던 스터디에도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음, 나름 우여곡절 끝에 성우가 됐던 것 같습니다. 성우라는 직업을 제가 선택한 게 아니고 성우라는 직업이 저를 허락해 준 거죠. <웃음> 성우를 직업으로 선택하기를 잘했다라고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? 음, 잘했다. 어, 일단은 거의 일을 할 때마다, 음, 보통은 즐거운 편이에요. 네, 제가 하고 싶은 걸 했을 수도 있지만. 이제 저는 더빙이나 게임을 주로 많이 하니까 다양한 연기를 할수 있어서 네. 그런 거를 느낄 때 잘했다고 느끼고 또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또래 이제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과 비교하면 아무래도 프리랜서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서 중간에 스케줄 때문에 스케줄 사이가 조금 비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커피 한 잔의 여유? <웃음> 뭐 이럴 때나 아니면 조금 늦잠을 자도 되는 거? 음 이런 거일 때 h e d u l e s c h e d 업 l e schedule schedule s c h e d u 성원님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대표 대사는 무엇인가요? 글쎄요. 대표 대사? 음. 저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<웃음> 어, 워낙 이제 시그니처 대사가 강한 캐릭터가 한명 있어서 제가 했던 캐릭터 중에 이 가면라이더 가면라이더 이그제이드라는 캐릭 아니, 작품 속에서 파라드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항상 마음이 들썩이는데라는 대사를 맨날 해요. 이뭐이 <웃음> 뭐, 작가님의 센스 센스 번역 센스지만 두근거리는데 어뭐뭐 어, 뭐 뭐라고 해야 될까 또 막. 어, 떨리는데? 뭐 이런 대사가 아니라 들썩이는데? 들썩거리는데?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네. 그리고 계속 등장하거나 나올 때마다 그 대사를 으니까 어, 저한테도 마치 저의 시그니처인 것처럼 인식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. 그것도 작품을 녹음한 지꽤 됐는데 이런 대표대사 같은 걸 물어볼 때면 항상 이 생각이 듭니다. 앞으로 연기해 보고 싶은 배역 또는 작품이 있으신가요? 음... 어... 글쎄요. 어... 여러 가지를 워낙 많이 연기해 보고 해서 이제는 물론 저는 항상 이런 질문 올 때마다 모든 좋습니다. 어떤 작품이든 어떤 캐릭터건 열심히 임할 자신이 있고라고 말씀을 드리는데, 음, 글쎄요, 음, 그 생각이 변함이 없긴 하지만 어, 가장 전형적인 소년 만화 주인공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최근에 들긴 했어요. 굳이 꼽자면. 굳이 꼽자면 뭐 주인공이라서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워낙 독특한 캐릭터고 인상적인 캐릭터들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보편적인 전형적인 느낌의 캐릭터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다음 질문 게 남는 녹음 에피소드입니다 녹음 에피소드요? 음 최근에 어... 에즈미와 로이라는 작품을 녹음 할 때였나? 근데 그 작품 녹음할 땐 항상 이제 제가 긴장을 잔뜩 하고 가요. 되게 어린 애기라서 <웃음> 제가 맡은 캐릭터가 <웃음> 그 캐릭터로 노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에피소드라기보다는 항상 예, 이제 소리가 목소리가 잘 나와야 될 텐데 그런 이제 약간의 걱정을 안고 가긴 하죠. 왜냐하면 전날에 되게 목을 많이 쓰는 녹음을 하면 또 부담이 다음 날은 이제 고음을 내야 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음뭐 그런 그 캐릭터의 연기만 하면 모르겠는데 또 이제 그 캐릭터 노래를 하는 건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서 이제 실제로는 아기 아기 아이가 이 원판에서는 어린이가 녹음을 한것 같아서 그 친구가 이제 노래를 하면 이제 목소리가 높으니까 어. 이 옥타브가 조금 높은 노래를 제가 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뭐 노래에 따라 달 다른데 어떤 노래는 제가 <웃음> 음을 내기 위해서 소리를 많이 내는 노래도 있고 너무 또 높으면 약간 낮춰서 부르는 노래도 있고 다양한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지금 녹음 에피소드라고 하니까 이런 작품과 캐릭터가 떠오르네요. 음. 그래도 나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. 에지미와 로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다음은 동기 에피소드를 물어보셨는데 음 동기의 에피소드라 저희 뭐 라이브 방송할 때나 워낙 많이 얘기했어서 또 들으신 게 많을 것 같은데 뭐 에피소드 하면 뭐 김보나 여자 중에서는 김보나 남자 중에서는 창민이 형 이창민 성우 이렇게 떠오르는데. 창민이 형이 얘기할 때는 항상 주의를 주의 집중해서 제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 중요한 주어나 목적 같은 걸 빼놓고 얘기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어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어 그앞 상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음그그 그 있잖아 그 판서가 그 지하철 이 전의 얘기가 아마 무슨 향기? 냄새? 이 얘기가 주제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형이 지하철이라 단어만 딱 던지니까 제가 이제 평소에 저희끼리 는 창익이라고 하는데 창민형 토익이라고 창민형의 언어를 제가 그래도 창익권위자거든요 나름 이제 왜냐하면 이제 본인께서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의 고득점자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창익의 권위자로서 창익 고득점자로서 이걸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바로 머리를 굴리면서 아형 혹시 델리만주 얘기하는 거야?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창민영이 그걸 듣고 어떻게 그걸 알았냐?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신기하다. 뭐 이런 에피소드가 <웃음> 있고요 보나 같은 경우에는 어뭐 이거는 워낙 많이 얘기해서 어, 승호밥이라고 있는데 <웃음> 어네 이거는 이제 메거핀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기 때문에 예 승호밥이라고 있어요. 다음 질문입니다. 자신의 목소리 내에서 가장 연기하기 쉬운 배역, 어려운 배역이 뭘까요? 음... 음 연기하기 쉬운 배역? 연기하기 쉽다...라... 목소리 내에서는 아무래도 뭐제 또래가... 제 또래 나이 대가 제일 편하겠죠? 쉽고 어. 연기를 하기 쉽다 어렵다 목소리 내서 목소리 내서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좀 답변하기가 애매한데 음. 제 일령 때 캐릭터 그리고 뭐 성격으로 꼽자면 아까 얘기했던 뭐 아이나 이런 되게 까불랑거리는 친구들 음. 이런 친구들이 편한 것 같고 쉽다기보다는 접근하기 편한 것 같고 어. 소리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배역은 뭐또 앞에서 얘기 나왔던 어. 저의 제 입장에서는 초고음을 써야 하는 이제 캐릭터들이 가장 뭐, 뭐 쉽지 않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. 음. 근데 뭐 전다 좋아합니다. 쉽고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? <웃음> 그 다음은 공통 질문입니다. 음,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물어보셨는데 음, 글쎄요. 음, 이루고자 하는 목표? 이 직업이 참 감사하고 좋은 직업이지만 또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언제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언제 이제 또뭐 제가 일이 뭐늘 많건 적건 음 그거를 항상 단정지을 수는 없는 직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루고자 하는 목표라기보다는 음...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제 목소리를 오래오래 많이 많이 들려드리고 싶은게 목표라면 목표겠죠 네 성우 서반서 오래오래 기억해 주십시오 다 음... <웃음> 어 이제 마지막 질문이네요. 어 선배 성으로서 성우 지망생들에게 조언 글쎄요. 음, 저 같은 경우에는 지망생 생활 꽤 오래했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하면 그런 얘기를 꼭 해줍니다. 오래 하는 것도 좋은데. 음, 할 거면 이거 무슨 모든 공부든 모든 지망 생들에게 다 똑같은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만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목숨 걸고 임해라 최선을 다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음, 오랜 시간 동안 완성되는 것도 되게 좋은 이제 경험치를 쌓아서 조금씩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어, 요새는 워낙 직업도 많고 사람들의 재능도 많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고 싶은 분야라면 은 최선을 다해서 임해보고 승부를 걸어보고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또 새로운 길을 또 찾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천천히 오래 잡고 공부를 해버리면 이 직업에만 내가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. 뭐이 직업 말고 다른 거를 여러 가지를 파봐란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 시작했으면 칼을 뽑았으면 바로바로 바로 날카롭게 갈아서 뭐라도 썰어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네. 이렇게 랜선 팬미팅 인터뷰가 끝이 났습니다. 음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따로 인터뷰 식으로 하는 거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좋은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중간에 막 마가 많이 떠서 듣기에 지루하셨을 것 같은데 <웃음> 이걸 편집해서 올리시려나? <웃음> 어떨지 모르겠네요. 음, 저는 어, 오랜만에 제 캐릭터나 작품이나 이런 얘기를 할수 있어서 즐거웠던 시간이었, 시간인 것 같아요. 예. 어, 다음에 또 소리로 또 목소리로 인사드릴 수 있는 컨텐츠나 작품에서 많이 많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음... 요새 많이 더워아 더우... 이게 언제 나가지? <웃음>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녹음할 때는 어, 꽤 이제 덥고 비가 많이 오고 습한 여름인데 지금 들으실 때는 어느 때일지 모르겠지만 건강 조심하시고 성우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서반석 오래오래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